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! 오늘은 명절 라은 음식 재탄생 2탄으로 오늘은 뭐 고구마전이랑 동그랑땡 깻잎전 이런 여러가지 전을 가지고 한번 근사한 또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! 네. 만들까요? <웃음> 청양고추 양파 이거는 깻잎전하고 동그랑땡인데요 깻잎전 안에도 고기가 있죠? 뭐 고기로 된 전들 치즈 고구마전 토마토소스 양파는 다져주세요 저는 야채를 양파만 사용을 했는데 뭐 버섯을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것들? 근데 싫다고 아예 안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야채가 느끼함을 잡아줄 거라서 꼭 넣으셔야 됩니다 느끼함도 잡아주고 짠기를 또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는 무조건 넣으세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! 이 청양고추! 청양고추는 꼭 넣으셔야 돼요! 매운 거 싫어하면은 아주 소량만 넣지만 저는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두 개를 넣을게요! 이제 얘는 그 추석 명절의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청양고추입니다! 매운 걸못 드신다 하면은 토마토 소스가 약간 좀 매콤하게 나온 게 있어요! 청양고추 대신 그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깻잎전인데요. 깻잎 안에 또이 다진 고기를 넣었어요. 이거를 잘게 잘라주시고. 우리 집은 깻잎전을 안 한다 면은뭐 동그랑땡은 거의 다 하시죠? 동그랑땡도 썰어주시고. 이 고기가 이제 이 고기전이 토마토 미트 소스가 있잖아요. 고기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. 그 미트 소스 역할을 해줄 겁니다. 그냥 동그랑땡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깻잎을 한한 한 장이나 두장 정도만 이렇게 같이 다져서 넣으시면 더 향긋할 거예요. 고구마전에다가는 물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비닐로 덮어서 전자렌지에 1분정도 돌려주세요 물을 이렇게 조금 넣은 다음에 돌려야 고, 고구마가 좀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져준 고기로 만든 전 다진 양파와 다진 청양고추 그 다음 토마토소스 한번 섞어주세요 이거를 한번 후라이팬에 볶으면 훨씬 더 맛있겠지만은 네, 여러분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드실 분들은 프라이팬에 이걸 한번더 볶아주시면 진짜 훨씬 더 맛있어질 거예요 저는 그릇이 없어서 이런 그릇을 사용할게요 고구마 전을 쫙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토마토 소스 믹스천 찬찬찬 자, 올리고 꼬마를 으깨가지고 넣어도 되긴 하는데, 어, 귀찮으니까, 네. <웃음>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저희 채널은 편한 걸 추구합니다. <웃음> 왜냐? 귀찮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안 따라하실 거기 때문에. <웃음> 네, 변명 맞습니다. <웃음> 전자렌지에서 2분간 돌려줄게요. 오늘은 피자치즈 대신 슬라이스 치즈 한 장으로 넣고 30초간 더 돌려줄게요 짠 완성됐어 음. 음 뭐지 익숙한 맛은?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이게 돈으로도 이렇게 활용 요리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매콤하면서 느끼한 맛이 진짜 하나도 싹안 나고요 약간 매콤한 피자를 먹는 느낌? 떠먹는 피자인데 매콤한 피자 뭔지 아세요? 맛있어요 근데 <웃음> 결론은 맛있다 익숙한 맛인데 맛있고요 미트 소스 약간 느낌이 나긴 하는데 거기서 약간 뭔가 다른데도 익숙하면서 친숙한 이런 맛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아이들도 맛있게 이제 남은 음식 냉장고 비우기 어머님들 이제 냉장고 비우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재탄생해서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 보니까 토마토 소스 이제 믹스할 때 물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돌려가지고 약간 수분이 증발했는데 물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넣거나 아니면 뚜껑을 닫고 돌리시면 더욱 촉촉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1편에 이어 2편까지 명절 남은 음식 재탄생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기 어떠셨나요? 1편은 이제 잡채로 잡채밥을 만들었고요. 2편은 고구마전하고 뭐 깻잎전. 동그랑땡을 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그라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치즈를 이제 피자치즈를 안넣고 슬라이스 치즈를 넣었잖아요 피자치즈를 넣으면 느끼할 것 같아서 슬라이스 치즈 한장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